자 이번에 진행할 게임은 베이스1 이라고 합니다 그우주의 생존 게임인데 한번 캠페인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튜토리얼은 생략하고 바로 진행합시다 자 지구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참 다행이죠 지금 이런 천재지변 때문에 더 이상 지구에 살수 없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좀 도망쳐야 됩니다 이 자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워머리 등장하면서 그 방사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달을 파괴하는 그런 좀 천재 직연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서 그 지구가 유지할 수 left. 없는 그런 상황이 you've 발생했어요. You've 막 화산이 생기고 뭐 지구에 지진들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살수 있는 공간이 there, 안 돼서 이렇게 다출했고 이제 생존자끼리 어떻게 살아남아 살아남아야 될지 얘기를,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워을 통해서 탈출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그 전에 저희가 좀 쓸만한 거를 찾아야 될것 같아요. 지금 주변에 잔해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우주 게임에선는 잔해를 찾아가지고 여기 딱 나오죠, 데브리스? 잔해를 찾아가지고 좀 쓸만한 거 모은 다음에 단정소로 이동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 자, 한번 진행해 봅시다. 현재 저희 생존자는 4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우선은 여기 있죠. 셋업 스 a 스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생존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빠르게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한번 진행해 보죠. 자 스몰 라이프 서포트라고 있는데 이게 그 우주선의 유지에 필요한 유지 모듈들을 어, 건설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렇게 건설시켜놓고 그 다음에는 음. 이쪽 보시면 솔라 패널이라고 해서 태양광 패널이라고 있죠. 그것도 한번 지워볼게요. 자, 아마 이쪽 라인에 있을 거예요. 얘는 한 칸을 잡아먹다 보니까 어, 이쪽 라인에 다 지워야 될것 같습니다. 상당히 크기 때문에 좀 거리가 벌어지죠. 자, 일단 여기다 지을게요. 일단 이렇게 합시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나온 게임답게 그래픽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 근데 왜 평가가 안 좋은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 퀘스트 캠페인들이 좀 많기 때문에 어, 이거 차근차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지금 스페이스 수트 여기 보시면 우주복을 입고 나서 어, 이렇게 건설하러 출발했죠 오케이 일단 완성이 됐어요 자 일단 건설 한번 해봅시다 자 이쪽을 눌러보시면 디바이스하고 퍼니처가 있는데 라이프소프트라고 해서 우리 생명유지에 관련된 건물들을 한번 지어보게요 일단 그 저희가 솔라 패널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를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이 이름이 뭐라고 되어있죠 ELD라고 했죠 있죠. 그 Emergency Life Soft Devic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저희 이우주선대데 그 산소라든가 열기라든가 이런 생존 수단을 유지해줄 수 있는 그런 모듈이에요. 근데 얘가 작동하려면 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아 일단 열심히 만들고 있네요. 기다리고요. 허! 여기는 벌써 만들었네요. 아, 멋지죠 그래픽. 음 좋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놓고 일단 기본적인 세팅을 먼저 합시다. 배터리 먼저 만들었고요. 그러면 배터리는 지금 바로 이쪽하고 연결할 필요 없어요 지금 배터리가 풀로 차 있기 때문에 일단 내비두고 자그 다음에 해야 될거 행거를 만들라고 되어있죠 행거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행거는 여기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그 탐사를 보낼 수 있는 드론이라던가 프로브를 만그 운용할 수 있는 공간이요 그러니까 경납고죠 행거가 영어로 자 일단 이것도 건설시켜 놓고 대기를 해볼게요 자 ELD가 완성됐으면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느냐? 일단 이쪽은 음, 굳이 사람들이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메시지가 이렇게 뜨죠. 이건 산소, 이건 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없으면 애들이 그 이렇게 우주복을 써야 돼요. 그래서 연결해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죠. 일단 파워 먼저 연결합시다. 파워는? 배터리에서 이렇게 유지 보수 모듈 LED로 연결하고 그리고 이 배터리는 마찬가지로 전기 생산 모... 그 건물이라고 할수 있는 솔라 패널 쪽에다 연결시킵니다. 그러면 전기가 조금 있다가 들어올 거예요. 티지 딱 바뀌었죠? 그렇죠? 자 소비량은 얘 8밖에 안 됩니다. 자그 다음에 어 행거 만들어졌다고 이게 나오죠? 자, 저는 이거 알고 있으니까 일단 넘어가고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한번 봅시다. 그 전에 세팅은 마무리 한 다음에 넘어가야 돼요. 자 다시 커넥션 라인으로 넘어가가지고 일단 열기하고 열기 있죠? 열기하고 그리고 산소를 공급해줄게요. 자 이쪽에다 전달해줍시다. 자 이렇게 놓고 참고로 얘는 그 두개 이상은 연결이 안돼요 나중에 연구가 돼가지고 더 연결시킬 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다 치고 자그 다음에 이렇게 유지보수에 관련된 건 로직텍스를 연결해 줘야 된다 이렇게 딱 연결해 주면 어, 이쪽에 있는 선 내에서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그러면 자 문제가 생겼죠 이쪽은 산소하고 그 다음에 어, 열기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LED를 하나 더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겠죠 자 LED 하나만 더 만들어주고 이 아이죠 야, 이, 여기다 만들어 줍시다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는 자 야. 어디 보자 Install Probe Launcher 라고 돼있죠 그래요 Probe Launcher가 탐사용 Probe 둘다 비슷한 의미일 것 같은데 아, 일단 여기다 지을게요자 이렇게 하면 될거예요 지금 열기가 제공 중이긴 한데 아직 수치가 좀 완벽하지 않죠 좀만 기다리면 더 빠르게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저런 메시지가 안뜰 겁니다. 그렇죠? 나 이렇게 놓고 얘도 마찬가지로 전기를 연결합시다. 어, 어디갔죠? 파워 o 그리고 이쪽 라인 있죠? 그 그러니까 만약에 대비해서 저기에다가 열기하고 어, 공기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아니죠? 일단 취소시키고 얘는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쵸? 이렇게 하고. 자, 얘도 로직텍스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음, 저것도 마무리 짓고, 어, 이거 설명은 또 넘어가고 제가 직접 설명을 할게요. 자, 프로브는 스캔을 합니다. 스캔을 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캔을 어떤 거에다가 해서 먼저 탐사를 보낼 건지, 예를 들어 오토로 하면 지가 주변에 있는 것 잠깐 순차적으로 탐사를 보낼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잔해, 그 다음에 뭐 운석, 막 이런 거 원한대로 할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지금은 뭐 딱히 뭐 중요한 게 없으니까 이렇게 오토로 지정을 하고요. 자, 다시 커넥션 라인으로 넘어갑시다. 지금 우리 마무리 못친거 있어요. 자, 이쪽에 로직 틱스 연결이 안 됐다고 하니까 이렇게 연결시켜 주고요. 여기 전기 모자르다고 하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배터리를 여기다가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메시지가 뜬지 한번 봐야 돼요. 이것도 로직틱스가 필요한가? 명령을 따르려면 그래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 명령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 있네요. 그쵸? 자 이것도 어, 센터에서 컨트롤 해야 되니까 이렇게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프로브가 없다. 아마 미리 출발을 했을 것 같아요. 어디로 갔니? 자 탐사중인 프로브 어디갔니? 참사를 보냈을 것 같은데 일단 전화 먼저 왔고요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지금 음식도 없고 물도 없고 리파켓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이 게임의 단점이 뭐냐면 좀 명확하게 남아있는 게 뭐가 있는지 좀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물론 이게 자원이 저희가 예상하는 만큼 많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눈에 잘안 보이죠. 어디 보자. 그래서 이제 슬슬 탐사를 보내라고 메시지가 뜰 텐데. 그렇죠 자, 워터하고 스페이스 수트하고 엠키트, 디키트, 푸드, 레페어 키트뭐 이런 거는 모듈 키트, 디벨롭 키트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MD, 그렇죠 모듈 만드는 데는, 잠깐만 이게 모듈이라고 해야 되나? 한번 보죠. 뭔가 단어가 다른 것 같은데, 그쵸? <웃음> 자, 이게 D가 들어가네요. 이거 정확한 단어를 모르니까 좀 헷갈리긴 한데 자, 뭐 나중에 설명 해주겠죠. 아무튼 지금 드론을 보낸 것 같아요. 어디로 갔니? 자, 어디로 갔을까? 저기 움직이고 있다면 뭔가 찾았을 텐데 어 여기 있네요 이 아이죠? 자이 아이가 이런 식으로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 리피어키드 자 한번 돌아오고 다시 보내고 이번에 어디로 가니 자 이쪽으로 가가지고 아마 자네가 여기에 나타낸 숫자만큼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빨리빨리 아니면 지금은 중요한 게 없으니까 속도를 올리겠습니다 그래도 될것 같아요 그쵸? 아 우주 게임은 이런 거 보면 참 경이로운 것 같아요 아름답죠 자 빠르게 찾고 있죠 일단 저희는 좀 기다려 볼게요 음 그래요 스페이스 수추가 그 스페이스 수추가 많아지면 작업할 수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사람들이 좀 많아집니다 왜냐면 작업법 개수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동시 작업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그쵸? 이게 야외에서 작업해야 되는 게 많아요 오케이 됐고 자 지금 모든 게 해피합니다 게이지 완벽하죠 그쵸? 이쪽도 뭐 열기라든가 산소도 거의 다 채워졌죠 일단 전화 받고 well, you are indeed lucky. 음. 자, 지금 얘네 쪽에 사람들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어, 보시면 붕대라든가 뭐, 뭐 기타 중에 그 치료제가 있긴 해요, 저희한테. t h 근데 지금 음, 메딕이 없을 거예요, 저희한테. 메딕이 없어 가지고 일단 건설만 해 놓읍시다. 자, 메딕베이라고 그 메딕건물하고 더킹베일를 만들려고 되있는데 한번 보죠 어디다 짓는게 좋을까요 일단 음, 건설장을 만들어 볼게요 자 메딕 매드베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자매드베일을 이쪽에다 짓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더킹베일을 이쪽에다 짓게요 더킹베이라는거는 그냥 창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매드베이를 일단 이쪽에다 찍겠습니다 여기 뒤에다 찍을게요 자, 이렇게 놓고 이게 더킹베이죠? 더킹베이는 좀 크기 때문에 자 회전을 시켜서 잘 컨트롤해서 지으셔야 됩니다. 일단은 이쪽에안 되는 것 같아요. 면적이 상당히 크죠? 이거는 좀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오잇? 됐어요. 자. 지금 보시면 저녁이기 때문에 지금 저장된 배터리 가지고만 작업을 하고 있죠. 그쵸? 나중에 그 캠페인을 진행하다 보면 다른 의미의 그 발전 모듈을 얻게 될 거예요. 지금은 낮에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태양광 패널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쵸? 나중에 그 한기를 이용해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나올 것 같아요 자 한번 기다려보죠 오 매드베이 자 매드베이가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생겼는지 볼까요? 음... 딱히 차이는 없네요 그쵸? 자 뚜껑을 일단 다시 열고 여기다가 그 매드베이에 관련된 모듈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인더스트리얼 메디신이라고 있죠 자, 메디컬 스테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여기다 지을게요. T1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 티어2, 티어3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이렇게 한번 지어놓고 여기는 더킹베이가 완성이 됐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춥고 음 자, 공그 산소가 없죠? 이제 다시 커넥션 연결합시다. 일단 이쪽에다가 연결할게요. 자 여기다가 열기를 제공해주고 그러면 얘도 이제 역할을 다 했죠. 억시젠도 산소도 이쪽에다 정, 그 제공을 하고 그러면 얘는 이제 역할이 끝났어요. 얘는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일단 새로운 걸또 하나 지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 자 메디클 스테이션이 완성이 됐고 이것도 오퍼레이션 쪽에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차근차근 할게요. 자 로직텍스 이렇게 연결시키고요. 어디 보자. 그 다음에 아침에 전기가 얼마나 많이 생산되는지 이건 좀확인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쪽도 따뜻하게 해야 되는 것 같으니까 자 디바이스 쪽에 ELD를 하나만 더 줄게요.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기다립시다. 전화 받을까? 아, 이거 먼저 정리하고 받을게요. 자, 숙도 올리고. 얘는 이쪽을 연결할게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이거 말고. 파워도 연결받아야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열기는 이쪽에다 연결해야 되고. 산수도. 이쪽에다 연결하겠죠? 오케이. 그리고 로지텍스 이번에 새로 생긴 거니까 얘도 이렇게 연결시키면 될것 같습니다. 아 됐죠? 아침이 될 때까지 좀 기다리고 이제 곧 아침이 올 거예요. 그래서 어, 전기 생산하긴 할 겁니다. 전화 받을게요. 음.. 보상당한 인력들을 받을 준비가 됐습니까? 자, 자, 메딕이 있다고 하죠. 자, 오는 사람들 중에 메딕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받아들여서 치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쪽에 사람들이 도착할 거예요. 좀 기다릴게요. 오니? 그래야예약돼 있다고 되어있죠. 더킹베이 리저블드. 오케이. 자, 산소도 올라가고 있고 해피합니다. 자, 속도를 좀더 빠르게 해볼게요. 이제 낮이 되면 전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호잇! 자, 도착했어요. 멋지죠? 속도를 좀 빠르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가까이 와가지고 도킹을 성공시키고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응 음, 그래 그래 알고 있어 들어와 자 들어오세요 빨리 빠르게 들어오세요 아이고 어이 지금 급하게 나 급하게 들어오죠 자 지금 이중에 메딕이 있기 때문에 메딕이 어, 아픈데를 치료해 줄 겁니다 이건 좀 기다리면 될것 같고 7명만 치료하면 된다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지금 거의 썬, 그, 데이타임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많은 양의 전기가 생산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속도를 좀 빠르게 하면 자, 그, 자발적으로 치료를 할것 같아요. 기다려보죠. 오나요? 올것 같죠. 그래, 빨리 와. 잡픈 사람 빨리 와서 치료받고. 이걸 담당하는 사람들이 어디 갔나? 이거 오퍼레이션 연결이 되어 있을 텐데, 되 있잖아요. 그쵸? 그럼 좀 기다립시다. 일단 이 사람들이 그, 좀 안정감 취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바로 작업할 때까지 좀 기다릴게요. 자, 프라이티 지정을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안 되죠. 앉아라 얘들아 이게 좀 버그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하나 더 만들어보죠 자 아무런 작업을 안하고 있죠 이해가 안되는데 자 이거 디스마운트 한번 하고 다시 찍을게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모듈 있죠 자이 아이를 이쪽에다 찍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라인을 연결할게요 자 이렇게 연결하고 그그 다음에 전기도 연결받아야겠죠 됐어 완벽합니다 아 드디어 치료받기 시작하네요 그래요 이게 이앱평가가왜안 좋은지 좀 이유를 알것 같아요 가끔씩 이런 식으로 그 멍때리는 버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그래도 다행인건 저희가 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즉 붕대질 어, 붕대질이나 이런 뭐 치료제를 통해서 어떻게든 치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아픈 애들 있죠 언젠간 돌아가가지고 저기서 치료를 받을 겁니다 들어가 그치. 자 해피하니? 해피할거야 그래도 쩔쩔.. 그.. 절뚝절뚝 걸리는 사람들이 없죠 아, 아직 있구나. 얘는 치료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자 화상 입은 사람들은 어, 이렇게 치료제 발라주고 이것도 붕대질로 가능하니? 가능하니? 뭐 가능하진 않지만 뭐 그냥 응급조치로 좀 치유받으니까 괜찮아 하는 것 같아요. 그쵸? 됐어요. 이제 한명 남았어요. 한명 남았습니다. 누워라, 그래. 자, 이렇게 하면 퀘스트가 완료됐다. 일단 저희는 할 일을 다한것 같아요. 저 나왔죠? 자 everything is okay 라고 되어있죠 그래요 지금 상황 괜찮아요 수술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응급조는다 했기 때문에 애들이 죽지는 않을 거예요 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어, 이걸 해체한 다음에 다른 쪽으로 이동해야 될것 같다고 얘기하네요 어, 무슨 일이 인지 한번 물어볼까 그래요 지금 웜홀이 상당히 가깝고 지금 방사능이 어, 구조물을 상당히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이동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듈들이 천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천막. 그래서 천막을 다 걷은 다음에 이동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보죠. 자, 디스마운트를 이렇게 지시 내리고, 그, 아깝긴 한데 일단 다 철거시킬게요. 그리고 이게 순번이 있어요. 이런 모듈들을 먼저 없애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완료되면, 이렇게 베이스를 없애면 됩니다. <웃음> 음, 그래.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거 같아. 이게 모듈이라고 하면, 자, 이런 게 디바이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쵸? 자, 속도 좀 빠르게 합시다. 해체한 데는 얼마 안 걸릴 거예요. 해체하고 있니? 오케이, 제하고 있고, 이쪽도 해체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완성 그 완료되면 자, 이런 것도 정리를 합시다. 오케이, 디스마운트, 여기 다 끝났죠. 이것도 디스마운트, 이것도 해체하면 여기 있는 모듈도 디스마운트 이렇게 나오시고, 자, 우주복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나와가지고 정리를 좀 빠르게 할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는 좀 중요하니까 일단 여기 있는 걸 제일 나중에 처리를 할게요 자 이거 정리합시다 스마운트 그냥 한 번에 해도 되겠다 어차피 가운데는 뭐 열기라던가 그다음에 그 공기라던가 그런 게다 제공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다 정리를 합시다 정리하고 정리하고 이것도 치워 주시고 자,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시고 그래요. 자, 해체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되면 우주선으로 다 모여들었죠. 이런 다음에 이동하면 될것 같습니다. 전화왔죠? Excellent. 자 안전한 장소를 찾았으니까 그쪽에서 새로운 정거장을 좀 만들어 보자고 얘기를 했어요. 과연 웜을 통해서 이동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건조 궁금하기도 하네요. 자 나머지는 그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